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응. 선생님은 어떤 가요를, 아, 어떤 가수를 좀 좋아하세요? 가수? 잠시만요. 그 폰에 마이크, 응. 잠깐만. 어, 됐다 네. 응. 이렇게? 네, 내가 이, 이 소리가 갑자기 들리다안 들리는 네, 됐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가수 좀 좋아하세요? <웃음> 어, 임영웅이좋아했지 누구요? 임영웅. 임영웅 아 트로트 좋아하세요? 어. 트로트 왜 좋아하세요 선생님? 트로트가 듣기가 편해 아.. 원래 트로트를 좋아하셨어요? 어.. 트로트가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발라드 뭐 이런거 좋아했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편한걸 좀.. 오. 뭐 장윤정.. 뭐 장윤정이 맞지? 맞아요 네. 맞아요 응.. 어, 하고 막 이런거.. 들으면 괜찮고 트로트 들으면 가사가 조금 귀에 들어오고 어...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노래 부르면 귀에 안들어와 <웃음> 너무 어렵죠? 저도 잘 안들려요 <웃음> 귀에 잘 안들어오고 그 트로트가 좀 귀에 이렇게 좀들어오더라고요 어... 음.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요즘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1은 끝났고 2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음. 1은 이제 임영웅 씨가 나온 거고, 음. 이제 2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6일이에요. 음. 오늘 기준으로 그, 이제 그 예선, 이제 그뭐 처음에 예선 그건 끝났고, 이제 18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 중에 기운이 좋은 세분을 한번 뽑아주세요. 음. 저희가 뭐 사주 이런 거는 말고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헐. 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웃음> 왜저 얼굴 너무 싫 천천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출연하는 거야? 네. 그 이제 예선이 끝났고 이제 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열여덟 명이 이제 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 아이씨, 그럴 줄 알았으면 좀 TV 좀볼 건데.. 안 <웃음> 보셔도 돼요. 그냥 기운이 좋은 세번 뽑아주세요. 아우, 잘생겼네. 엄마야, <웃음> 아기도 있어. 기운을 있다 음. 재무.. 다.. 뭐르겠네다제주는제주꾼들이네뭐 음. 그러니까 좀 남지 않았을까요? 어.. 진짜 제주꾼들이네 음. 야, 이거 평가하기 좀 힘들겠는데, 다 제주꾼들이어서. <웃음> 그래서 원래 경쟁 프로그램은 이렇게 예선 같은 데 올라가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문도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 그래서 뭔가 문이 또 좋을 것 같은 사람도 뽑아주세요. <웃음> 세분 어려우신 좀더 뽑으셔도 돼요, 몇 명, 몇분 더. 진짜 진짜 다 물건들이 다다 아까운 재주들이네 그냥 그냥 일반으로 살기 힘든 재주컨들이네 아 그래요? <웃음> 진짜 일반으로 살기 힘들겠다 지금 다뭐다 뭐다 잘하기는 잘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봤을 때는 네. 기운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네. 강재수. 강재수? 어, 한번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어, 강재수 이 사람. 어, 이 사람이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해. 음. 잘 하고 어, 노래도 실력도 있지만 그것도 인성도 좀 되는 걸로 보이고. 아 한데. 그래요? 오. 근데 일단은 노래나 모든 게 이렇게 놓고 보면 네네. 괜찮아. 오. 강재수가 이사람도 기운이 좋고 오. 그리고 또 어, 장, 장성호. 장성호 장성호 어 여기여기 여기, 음. 음 얘도 기운이 괜찮아 어떤 좀 기운이 좋죠? 얘가 좋으려? 기운이 그 운이 들어와 있는 사람 아 오래 말씀하시는군요 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운이 좀 괜찮은 오. 사람이다 기운이 이렇게 좀 삐쳐 기운이 좀 고쳐 있으니까 음. 어 이제 운은 괜찮은데 네. 끝까지는 가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웃음> 지금 요 현재로 봤을 때는 네. 장송호도 이 사람이 그 음. 운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어, 지금 현재 운기는 좀 괜찮은 사람 어, 어. 운기가 괜찮은 사람 네네네 운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웃음> 여기서 여기서 다 거진 비슷, 비슷한데 문이라는 거는 거진 비슷한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좀이 사람이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좀 괜찮네 해서만게 음. 해서, 해서. <웃음> 아 선생님 스타일 어, 잘생겼네 <웃음> 사심 말고 기운을 <웃음> 봐주세요 선생님. <웃음> 이거 좀 40이 좀 들어갔지. 네. 네. 네. <웃음> 이거 말고, 기운을 <웃음> 좀 봐주세요. <웃음> 아, 오, 얘도 트로트. 오. 오. 아, 좀 평가하기 좀 힘든데. 평가가 좀 힘들다. 최우진. 최우진. 응, 최우진. 최우진. 최우진. 음. 어떤 게좀 괜찮아요? 이 사람도 이그 신의 기운이 좀 있는 사람. 어, 음. 그래요? 응, 최우진. 우진이라는 사람은 네. 약간 그그 그 신기 있잖아. 네네네. 네, 네. 신기가 좀 있는 사람. 오. 기운이 좀 기운이 뻗쳐 있는 사람. 음. 그러면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이 조금 틀려. 이 사람은. 아, 남들이랑요? 어. 오. 최우진이라는 사람은 네네. 노래를 부를 때슬픈 멜로디와 뭐 기쁜 멜로디 이렇게 있지만 네네.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네. 슬픔의 노래 있잖아요, 그렇지? 아. 그런 감정 몰입, 이런 게 조금 남다르게 비친다 이제 하니까 오. 아마 이렇게 신의 기운이 좀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네네. 부르면 네네. 조금 느낌이 틀려. 오.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느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이미지 라는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틀리게 들어오지. 어... 이 최우진이라는 사람 그럼 올해 운도 좀 좋은건가요? 음, 운도 괜찮고 이 사람도. 음... 음, 이 사람도 운도 괜찮고. 그이 찬성이 있잖아. 얘도 이 찬성. 음... 네. 얘도 기운은 괜찮아. 아 응. 올해 기운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 작년 도 기운이 좋았는데, 네네네. 올해 들어오면서 또 기운이 괜찮아. 음. 기운이 괜찮아서 뭐 이게 승뭐 이렇게 왜 노래를 불러서 뭐1등2등을 해서가 아니라. 네네네. 요걸로 해서 또 발판이 되고 네네. 또 뭔가 좋은 일들이 있다 이제 보면 아... 되니까 이사람또이 계기로 해서 또 아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아 요번 계기로 해서 어... 이번, 이번 이 프로그램 보다는 좀더 좋은 그렇지, 그렇지. 계기가 있어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승리는 안 될지언정 네네. 또 요걸로 인해서 뭔가 좋은 일들이 또 이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오... 이제 놓고 보면 되는 거고 네네네. <웃음> 어... 강태풍도 괜찮네 노래도 괜찮고 이하음도 괜찮고 음. 괜찮은 사람 관상면에서 누가 제일 좀 좋게 보이 노래 보일까요? 노래 그 음성 네네네 음성을 놓고 보면 관상적으로는 어떤 누가 좀 제일 좋을까요 관상으로 놓고 보면 네네 어 관상은 아까 말했는 이 사람이 좀 낫지 않을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잘생긴 관상 <발표가. 웃음> 괜찮지 어, 않아? 아, 저희가 것도 <웃음> <또> 잘 생겼어요. <웃음> 아, 이제 옷에도 괜찮고, <웃음> 좀다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노래 실력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외모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어, 좀 음, 괜찮은 걸로 보이고, 음. 근데 이 사람이 윤중협이라는 사람이 네. 뭐 이런 거는 다 괜찮, 외모적인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운이 약하기 때문에 끌리는 게 약해, 음. 이 사람이. 뭐 그냥 외모로서 이렇게 혹하고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잠시나까 근데 기운 자체는 그렇게 음. 강하지가 않으니까 매로를 음. 메로, 시키기가 힘들어 어, 어. 그런 거는 좀 있어 네그 음.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음, 음, 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미스터트롯도 그랬어요 사실 원도 사실 뭐그 임영웅 씨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막 유명하진 않았는데 음. 그 프로그램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음, 사실 음. 뭐그 전에도 뭐뭐 어, 동네 뭐, 뭐 그쪽에서는 뭐 음. 유명했어도 이 정도까지 유명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은 다 그런 기운이나 뭐 이런 거가 좀 있어서 그때 갑자기 잘된 건가요? 그렇지. 그때 그 기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사람은 요순간에 기운이 좋으면 네. 사람들한테 뭐 예전의 기운보다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어. 요거는 현재 기운을 이제 놓고 들어가야지 그니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왜냐면은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게 뭐 갑자기 그니까 러 갑자기 뭐 20, 22, 22살인데 23살 때 갑자기 잘 되는 그뭐 그런 그렇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뭔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노력 안 해서 운은 좀 바뀌는 거예요? 아니지 기회가 온 거지 기회가 온 건데, 그 기회를 온 거를 오래 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네. 또, 잠깐 왔다가 잠깐 없어지는 사람들 있잖아. 음, 음.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거를 자기가 값지게 여기지 않고, 네네. 헛되게 이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지, 그지 그렇게 해서 또 빨리 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 또 우리가 반짝별이라는 게 있잖아. 음. 잠깐 딱 그랬다가 딱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의 운기 따라 이제 틀린 거지. 음, 그러면 음. 지금 선생님들이 뽑아주신 그분들은 음. 뭔가 올해의 기운이 좀 들어왔다. 그렇지. 그러, 그렇게, 음, 아,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음. 실력은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다 물건들이야. 박서진이도 그렇고, 음. 여기 영광도 그렇고, 다 물건이잖아. 아. 제주꾼들이잖아. 제주꾼들인데, 이제 봤을 때에는 어좀 저거 하는거지. 그렇게 최수어도 그렇고 아니 다 놓고보면 다제주꾼들이야 누구를 뽑으라고 할 수가 없는거지. 누가 더 좋다 이게 하는게 보다도 그냥 기운 자체에서 이 사람이 기운이 이제 좋다. 뭐어 조상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또그 운세에서 또 기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게 천지반벨이니까 그, 조상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 어. 그럼 그거를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음. 만약에 기운이 안 좋은 손님이 왔어요. 음. 그러면 이거를 뭔가 좀 선생님이 뭐 어떤 방법이나 뭐 비방으로 뭔가 좀이사람의 기운을 좀 바꿔줄 수도 있는 거같아 그렇지. 그렇지. 어.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어. 우리가 왜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네네네. 뜻하지 않게 방해꾼들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 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 방해꾼들은 그, 일일이, 그,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뭐, 네. 이제 하는데, 이유지다 원인도 모르고, 그냥 자꾸 이게 탁탁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잘될것 같으면서 또안 되고, 잘될것 같으면서 음. 또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하는 거거든. 네, 네, 네. 그렇게, 그게 다 운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아, 운에서? 델트 타면서 안 되고 델트 타면서 안 되고 막 그렇게 에테 에가 타는 그런 해년도 있기는 한데 네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 주는 게 우리 목이니까. 아... 우리 목이니까. 선생님은 언제가 제일 운이 좋은 그 때이셨어요, 뭔가? 나는 욕심에 아직은 성이 안 차는데. <웃음> <웃음> 아, 알겠습니다. 뭐, 뭐, 올해, 올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웃음> 올해 뭐, 기, 좋은 기운 받아서. 음, 뭐, 뭐.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인간의 몫이지만, 너,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이 사는 거고, 네네네.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건데, 네네네. 근데,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왜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복이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운이거든. 음 음, 그게 운이거든. 음 그래서 70%는 노력을 하지만 30%의 운에서 좌우지, 좌우. 좌우된다? 어, 좌우가 어. 되는 거니까. 어. 이제 그 30%에서 죽고 사냐가 이제 중요하게 거기 달려있는 것도 있지. 음. 오, 올해가 그 해였으면 좋겠네요. 아, <웃음> 항상 나는 항상 희망이 있어. 잘될 거라는 희망. 음. 어, 올한 해는 힘들었지만 네. 내년수는 좋을 것이다. 항상 그 마음. 음. 오늘은 나빴지만 내일은 좋을 것이다. 음. 이제 항상 그런 마음. 어, 어. 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니까 지금까지 잘 버티고 올 수는 있었지. 아, 음.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박자 몫이에요.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